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추를 닮아서 부추뿐만이 아니고 원추리도 닮았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이 부추나 원추리 무릇을 닮아서 상당히 위험한 식물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다른 중부 이북지방 보다 좀 이식물이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엽 속에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런 모습이 흡사 산부추 또는 집에서 기르는 부추를 닮았습니다 여기는 이식물이 상당히 많아요 산 전체 한기슭을 전체로 경사면을 전체 이식물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건 도깨비 새곱이라는 양치식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낙엽 속에서 뾰족 뾰족 새싹을 밀고 올라오는 이 식물 무엇일까요? 부추일까요? 원추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사화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꽃무릇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선화과 상사화 속에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는 것은 석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꽃무릇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생지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불갑사 주변의 꽃무릇 자생지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변산 내소사 주변에도 많고, 저기, 김천, 경상북동가 김천시 직지사의 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꽃무릇 단지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수선학과 상사화 속인데, 우리가 꽃무릇으로 알고 있는 석사는 가을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새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파릇파릇한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꽃무릇으로 알고 있는 석산입니다 석산이고 이런 봄철에 지금부터 올리기 시작하는 요 새싹 부추를 닮은 이 식물은 상사화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로 올라가도 제가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상사화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숲속에서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으면 아심어거니 하고 지나치고 관심을 안 두는데 이런 식물들이 숲속에서 한두 개 보이거나 또는 요새는 꽃이 이뻐서 아파트 화단, 동네 조경 공간, 공원 같은 곳 화단에다가 심어 놓거든요 그리고 텃밭 주변에도 심어 놓는데 문제는 꽃이 있을 때는 아 꽃이구나 생각하는데 새싹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봄철에 무엇이든지 다 나물로 드시려고 하잖아요 이런 봄철에 올라오는 건 독이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다 드시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봄은 조금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시절에 이게 꽤 컸어요 한 10cm 20cm 이제 그 정도 왕성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 아파트 화단에 있으니까 부추줄 알고 채취해서 오징어도 썰어놓고 밀가루 반죽에서 부추전을 해드시고 탈이 나신 거예요. 특별하게 심각한 중독 증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속이 메스껍고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토하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나중에 이 식물을 가져와서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춘주를 알고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뿌리도 부추처럼 알이 통통하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상사화더라고요 이 수선화과 상사화 속의 식물들은 지금 보시는 상사화 원종이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잎이 길쭉한 것 가을에 새싹이 나서 겨울을 나는 석산이 있고요 백양꽃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에서 나는 위도상사화 제주에서 나는 제주상사화 진노랑 상사와 이렇게 한 여섯 종, 일곱 종이 자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잎이 비슷하고 꽃의 모양도 비슷한데, 위도 상사와나 제주 상사와는 꽃 모양이 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역 이름이 붙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들이 나물로는 쓰지 않지만, 알뿌리를 잘 채취해 놨다가 예전에는 약으로 썼습니다. 약으로 쓰는데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독은 아니고 이 잘못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섭취를 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뭐 토한다든가 배탈이 난다든가. 그리고 또 메스꺼운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야생 산야초를 드시고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담이 자꾸 겨, 생겨서 결린다고 하잖아요. 그 담을 제거하고 이뇨 작용이 강해서 또 몸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요. 그리고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독초가 독을 해독하고 제거하는 효능이 있네요 그리고 토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사용하는 데가 종기 같은 거 뾰루지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수종, 옹저, 종독, 정창, 나력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하지만 이런 봄철에 막 새싹 올라올 때는 부추처럼 올라와요 조금 더 있으면 뿌리도 캐 보면 굵은 쪽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요거 있죠 새싹올로는 원추리도 비슷하죠 무릇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무릇은 졸여서 먹잖아요 조총도 만들어 먹고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야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화단에도 있고 텃밭에도 꽃이 이어서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식물이 있으면 모르시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시던가 아니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다가 아래쪽에 설명란에 보면 제가 밴드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밴드에다가 사진 찍어서 문의하시면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